손다운 이 손동작 네,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해결정고입니다. 어.. 이번 감사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. 아시다시피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.. 어 잠깐 부터 해볼까요? 굉장히 하얘졌죠? 아, 아, 역시 유니파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유니파인이 나오고 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스킨들이 있는데 전 캐릭터가 아마 다 업데이트됐을거에요 한번 살펴봅시다 스킨부터 1주년 스킨 북고풍 네 북고풍 스킨 디바이신 스킨인데 우리나라 7, 80년대 아, 8, 90년대 이제 스킨을 모티브로 잡고 가져온 것 같네요 네 감정표현은 춤이 추가됐네요. 어 이것도 복고풍 춤인가요? <웃음> 아무튼 자 승리 포즈는 추가된 거 없고요. 자, 대사 한번 들어볼까요? 레벨 말도 안 돼. 레벨 말도 안 돼. 네 이렇게 두가가 두 추가되었고요. 자 역시 스프레이도 추가가 되었을텐데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 이거 아마 공통 스킨 같고 이거는 송하나 트럼프 카드가 추가되었네요 네아 <웃음>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된 게 없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겐지 겐지도 스킨이 추가되었네요 초인전대 스킨 어 마치 파워레인저를 연상하게 만드는 스킨이죠 네. 네 그리고 감정표현은 춤이 추가되었네요 뭔 춤이죠? <웃음> 이번에 대부분 업데이트된 친구들 감정표현이 다 춤인거 같은데 어... 난해합니다 자 승리포즈 추가된거 없고요 시청자 대사 역시 두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고작 이정도냐 좋은 사람같은데 죽여야한다니 안타깝군 고작 이 정도냐 좋은 사람 같은데 죽여야 한다니 안타깝군 네 그렇구요 자 스프레이 추가된거 볼까요 스프레이는 역시 감사제 똑같이 아 이번에는 다 이제 카드 형태로 이제 스프레이가 출시가 됐나보네요 자 이렇게 났고구요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거 없구요 자 라인하르트 한번 보죠 자 라인하르트 역시 스킨이 추가되지 않았네요 음 라인하르트는 이번에 추가되지 않았나, 않았네요 나자 감정표현 추가된거 스위트 자 아,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도끼랑 왜그래 왜 도끼랑 왜그래 도끼한테 왜그래 얼씨구 얼씨구 아무튼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자승리포장 한번 봅시다 승리포즈 추가된거 없고운성대사 역시 두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맥주 그 명예 정의 그게 나 라인하르트 아하하하 네, 역시 정의덕후답게 역시 정의를 외치고 있고요 자 스프레이는 역시 카드가 추가되었을텐데 킹이네요 역시 왕다운 라인아트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된게 없습니다 자다음으로로드그를 한번 살펴보죠 로그는 스킨이 추가된게 없고요 자, 감정표현 춤이 추가되었는데 역시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춤이죠 이거 한때 sns에서 유행했던 그춤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리포즈 승리포즈 추가된거 없고요 음성대사 역시 두개가 추두 개가 추가되었는데 한번 살펴보죠 내 안에 짐승이 날뛴다 혓바닥 낀 놈들은 거슬려 음 그렇다고 합니다 네, 스프레이 역시 추가되었는데 우리 로도그는 조커네요 조커 스킨으로 추가가 되었네요 아 스프레이가 추가되었네요 자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트 연출 다르게 없습니다. 자 다음으로는 루시오 한번 살펴보죠. 루시오는 일주년 스킨이 추가되었습니다. 바로 재즈 스킨 말이죠. 이야, 이야, 이야. 어우, 어우, 멋있네요. <웃음> 자 감정 표현 그루브. 역시 음악에 맞춰서 그루브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건 한번 공개됐었죠. 그리고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요. 음상 어, 대사 역시 두 개가 알아. 추가되었습니다. 한번 살펴보죠. 시리얼은 루시오 즈 음악으로 모두 해결해 줄게. 시리얼은 루시오 즈 음악으로 모두 해결해 줄게. 네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되었고요. 스프레이는 어, 무슨 카드가 추가되었는지 볼까요? 어, 다이아몬드 재계 추가되었네요. 음, 그렇다고 합니다 자 하이라이트 연트 추가된거 없구요 자 다음 리퍼 한번 살펴보죠 리퍼는 스킨이 추가되지 않았구요 감정표현 춤이 역시 이게 춤인가요? 이게 춤인가요? 그냥 리듬 타는거 같은데 어 이건 춤이라고 보기 좀힘들것 같습니다 자 승리포즈 추가된거 없구요 음성대사 역시 두개가 추가되었을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성능 지옥에서 보자 한놈도 남기지 않는다 지옥에서 보자 한놈도 남기지 않는다 네 이렇게 추가되었구요 스프레이 역시 조커가 될거 같은데? 아... 클로버 A가 나왔네요 자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거 없고요자 다음은 맥크리 한번 살펴보죠 맥크리는 추가되지 않았고요 스킨이 감정표현 라인댄스 스 t 스 p 스 t e 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 t e 가 step step step s t 추가 step step step s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.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. 네, 뭐 딱히 크게 추가된 건 없고요. 어 과연 스프레이는. 아 스페이드 잭이 됐네요 뭔가 좀 어울리는 것 같죠 네 하이라이트 는 추가된 거 없고요 자 메르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메르시는 스킨이 추가되지 않았고요 감정표현 허슬이 추가되었습니다 짝짝짝 그냥 무난한 대부분 감정표현으로는 춤이 추가되었네요 이번에 승리 포즈요 추가된 거 없고요. 신성대사 한번 들어오도록 하죠. 물론 고마우시겠죠.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군요. 물론 고마우시겠죠.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군요. 네, 이렇게 추가되었고요. 스프레이는 뭐가 추가가 됐을까요? 네, 퀸이 추가되었습니다. 클로버 퀸 네. 하이라이트는 추가된 거 없고요. 자, 다음으로 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메이는 스킨이 추가되었네요. 양봉. 양봉. 와우 귀엽네요 이벌이벌 상당히 귀엽네요. 네. 네 다음으로는 감정 표현 역시 유쾌한 춤 유일하게 유쾌한 춤으로 추가되었는데. 어 아이돌 댄스인가? <웃음> 그 많이 유쾌해 보이는 메이의 댄스였습니다. 자, 그리고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요. 음성 대사 역시 또 추가되었는데 두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였어요. 솔직히 정말 나빠요.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였어요. 이거는 메일을 한층 더 사이코패스처럼 만들 수 있는 대사가 될것 같네요. 솔직히 정말 나빠요. 이 이승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드린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. 자 스프레이, 스프레이 이점이 조커가 나와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10이 나왔네요. 자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. 자 아, 바로 바스티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바스티온은 역시 유출된거랑 똑같이 사막 횡단차라는 스킨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어...뭐야 저거 이게 뭐가 달린거야? 레이싱칸가요 이거? 컨셉이? 깃발이 왜 달린거지? 뭐 아무튼 사막 횡단차인걸 보니까 정말 자동차인듯 하네요 뭐 아무튼 감정표현 너무 오버 댄스인가요? <웃음> 귀엽네요 아주, 아주 귀여운 바스티온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, 승리 포즈는 추가된 거 없고요 음성대사 뭐 솔직히 이쯤 되면 추가돼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보죠 <웃음> 잠깐만 이거 오버치 그거 아닌가요? 빰 바바밤 바바밤 <웃음> 이거 승리했을 때 나오는 그 오버치 테마 소리 같은데 이게 추가가 됐네요. 뷰비 뷰비 뭐 어차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추가가 되었네요. 자, 클러버, 클러버 10이 추가되었네요. 가자 클로버 클로버 12 추가되었네요. 바스팅 같은 경우엔 아이고 아직 안한 번인데. 어 하이라이트 연출은 없죠. 없죠? 하이라이트 연출은 이번에 추가된 게 없나봐요. 뭐 봐야겠지만 알 사이버고 76이 추가되었는데. 이 무슨, 갑자기 빡빡이를 만들어왔어요. <웃음> 솔즈 아저씨가 탈모가 걸렸어. 이게 뭐야, 이게. 아무튼 감정표현, 충 추가되었습니다. 음, 음. 음, 열심히 리듬을 타는 아저씨 같죠, 아무리 봐도. 할아버지. 네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요. 정신차려! 음,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난네 아버지가 아니다. 어, 이거 무슨 뭘 암시하는 대상가요? 모르겠네요. 하라면 해야지. 그렇죠. 까람을 까야죠. 난네 아버지가 아니다. 하라면 해야지.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되었고요. 스프레이는 어, 스페이드 A가 추가되었네요. 오, 뭐, 당연하지만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 안 됐어요. 네, 솜브라스킨 한 부분, 솜브라스킨 한 부분이죠. 솜브라는 스킨이 추가되지 않았고요. 역시 춤이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공개된 적이 있는 내용이죠. 네, 크로카, 셔플이라고 봐도 되고, 크로카에서 가깝죠. 둘, 둘, 둘, 둘. 자, 열심히 이렇게 승리 포즈는 추가된 게 없어요. 청당당성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아, 얘기는 끝났어? 한잔 해야겠네. 아, 얘기는 끝났어? 한잔 해야겠네. 네, 뭐 이렇게 추가되었고요. 스프레이는 뭐가 추가되었을까요? 스프레이는 스페이드 퀸이 추가되었네요 네 그리고 역시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자, 시메트라 한번 보도록 하죠 시메트라는 스킨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이거 보세요 약간 아케이드 소나 느낌 나기도 괜히 눈을 가려서 그런가? 근데 솔직히 이 스킨들하고 비교해보세요 역대급입니다 이, 이, 이,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보세요 정말 잘 뽑혔습니다 어. 그 인도 특유의 느낌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이거는 제작자 센스가 엿보이는 그런 스킨이라고 볼수 있죠 어, 괜히 시메트라 하고 싶어지네 아무튼 감정 표현으로 넘어가서 역시 시메트라도 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유출된 상태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인도 전통 무용처럼 생긴 춤이죠 네, 이 스킨으로 보니까 정말 보기 싫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승리 포즈 추가된 게 없고요 음성대사 두개 역시 추가되었습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은 정말 흥미롭군요 <목소리> 샤워준비 들어갑니다 어? 어맛? 어마... 샤워준비? 어네 스프레이? 스프레이가 역시 추가되었는데 다이아몬드나인이추가되었고요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게 없고요자 다음 바로 아나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나는 스킨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표현 <웃음> 춤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공산탈춤 보는거 같은데 기분탈인가요? 진짜 진짜 봉산 탈춤 아니야 이거? 봉산 탈춤 같은데 김 타신가? <웃음> 아무튼 어 아무튼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승리 포즈 추가된 거고성대청나두개 추가됐죠. 살고 싶으면 따라와. 쉿. 어른들이 이야기 중이잖니. 살고 싶으면 따라와. 쉿. 어른들이 이야기 중이잖니. 네 그리고 스프레이 추가된 건몇개 될까요? 스프레이는 하츠에이스가 추가되었네요. 음. 그리고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. 바로 오리사로 넘어가도록 하죠. 오리사는 추가된 게 없고요. 감정 표현 추가되었네요. 어이쿠, 어이쿠, 어이쿠, 어이쿠, 어이쿠. 신나 보이는 오리사 모습입니다. 정신 없죠?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요. 음성대사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. 법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법규를 준수하십시오. 보호에 만족했던 말을 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작동합니다. 음... 과잉 보호인가요? <웃음> 법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호에 만족했단 말을 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작동합니다. 네, 그리고 스프레이, 스프레이는 스페이드 9이 추가되었습니다. 자, 하이라이트 연출 당일 추가된 게 없고요. 위도 메이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위도 메이커는 스킨이 추가되지 않았고요. 자, 발레가 추가되었습니다. 역시 프랑스 사람처럼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발레가 추가되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. Uh -huh. 아, 전형적인 발레 uh -huh. Uh -huh. Uh -huh. Uh -huh. 아, 아름다운 이 손동작 네 아, 네 아주 좋아요 아 그냥 저는 자세가 좋다고 말하는 것뿐 아니 아니 아니 이 발레 한 동작들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네, <웃음> 네 알겠습니다 하 음성 대사 역시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. 네, 오 프랑스어네요. 아, 지루해. 네뭐 간단하게 추가되었고요. 퀸, 퀸이 역시 예상대로 하트 퀸이 추가되었네요. 하이라이트 연출 역시 없고요. 윈스턴 스킨 한번 볼까요? 윈스턴은 추가되지 않았고요. 감정 표현 역시 춤이 추가되었네요. <웃음>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는 윈스턴의 모습입니다. 쉐게쉐게 흔들어 그렇지 <웃음> 귀엽네요. <웃음> 자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요. 무 상대다? G 두 개가 추가되었네요. 올해는 저 해가 되겠군요. 어 왜죠? 야호! 야호! 올해는 저 해가 되겠군요. 야호! 네 그렇습니다. 스프레이. 왠지 에이스? 아 아니네요. 하트 잭이 추가되었네요. 하트하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. 바로 자리아로 넘어가 도록하셔 자리아 스킨 추가된 거 유출이 있었는데 음... 음...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리아 유전데 별로예요 네 별로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별로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별로예요 네, 감정표현 추가된 거 볼까요? 춤 역시 뭐 춤이 아니라 그냥, 그냥 보디빌더들이 하는 뭐 그런 잣대 아닌가? 그런 것 같네요. <웃음> 거 같네요. 승리포즈에 제가 된거 없고요. 선대사두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 개드립을 넣어줬다고? 여긴 내 자리야를? 우, 여긴 내 자리야? 우, 여긴 내 자리야? <웃음> 아니, 이 개드립을 넣어줬다. 아니, 저번에 매크리 그... 이상한 드립칠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. 여내 자리야. 이거 그 한국 맞춤 형으로만 내놓은 거겠지? 다른 나라에선이 드립이 안 통할 텐데. 아무튼 여긴내 자리야라는 이런 개 드립을 음성 대사로 넣어줬어요. 우월한 력이 평화를 가져옵니다. 네. 어이 저 저런 걸 넣어주네. 자 스페이드 10이 추가되네요 네, 하이라이트 연출 추가된 거 없고요. 자정크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정크랫 스킨 추가되고 없고요 감정표현 역시 날뛰는 쥐 춤이 아니라 날뛰는 쥐가 추가되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어우 셔프를 추네요 정크랫이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셔프를 추죠? 신기하네 또 어떻게 추니? 야그 가다가 부러지는거 아니야? 뭐 하긴 저걸로 폭탄도 떨어뜨리는데 뭐 아무튼 셔프를 추는 정크랫 그리고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요. 음성 대사 역시 두 개가 있어. 추가되었는데, 어 방금 먹은 게 하나 있네요. 밥 없는 녀석. 밥이 없대요 저보고. 네. 아이고, 뭘 떨어뜨렸네. 아 네.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되었고요. 스프레이. 조커가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조커가 나왔네요. 이 사회학 같은 녀석들 조커가 나왔고요. 네 다음 넘어가서 바로 제냐타 스킨으로 보도록 하죠. 제냐타 스킨 추가된 거 없고요. 감정 표현 춤. 태극권이죠. 한번 유출된 거본적 있죠. 한번 그래 살펴보도록 합시다. 어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 아 멋있습니다. 태극권. 태극권 같죠. 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팡, 팡, 팡 그렇죠. 굉장히.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자, 나는 자 이제 음성 대사 한번 두개 들어보도록 하죠. 실로 실망스럽군요. 존재는 수수께끼 네, 이렇게 추가되었고요. 스프레이 음, 뭐가 추가었을까요 아, 음. 킹 제냐타 킹이죠. 네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토르비온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토르비온은 스킨이 추가된게 없고요그 감정표현 역시 춤이 추가되었는데 뭔 춤이죠? 역시 아저씨답게 아저씨다운 춤을 <웃음> 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무슨 춤이었더라? 아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이렇게 춤이 추가되었고요 승리포즈 추가된거 없고요 음성대사 역시 두개가 추가되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날 믿어봐 버텨 이 녀석아! 버티라고 음... 포탑한테 하는 소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스프레이 하나 추가된거 볼까요 스프레이... 클럭킹 클럭킹이 추가되었는데요 하이라이트 추가된거 당연히 없겠고 트레이서 스킨 자 이번 트레이서 스킨이 가장 이쁘다고 하네요 이 그래비티 스킨 굉장히 그... 영국의 한 10대, 20대 정도 돼보이는 그런... 정말 그런 소녀의 복장을 하고 있는 이 그래비티 아주 이쁩니다. 아주 이뻐요. 어 무기도 무기도 이제 스프레이 그 그래비티 그 그리는 그런걸 컨셉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죠. 네 그렇습니다. 감정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. 찰스톤 댄스 이게 저, 아 이게 무슨 어디 전통 춤인가 봐요. 본 적이 있는데 <웃음> 트레이서만 굉장히 많이 역동적이네요. 헛헛헛헛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네 승리 포즈 추가된 거 없고요 음성 대사 두개두개 <웃음> 추가된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동안 별일 없었겠지 너무 느려 그 동안 별일 없었겠지 너무 느려 네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스프레이는 퀸아 에이스네요. 하이라이트 연출 네있고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죠 파라 스킨 배드윈 스킨이 추가되었는데 어 이거는 어딨냐 이거랑 더음좀 다... 구려요 이거랑 크게 탈피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형태가 음일좀 하셔야겠어요 이거 담당하신 분 우기도 뭐 어무게는좀 신경을 썼다만 음. 좀..아쉽습니다 이, 이 스킨에 비해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스킨에 비해서 굉장히 잘났군요 나 로켓기타 한번 보죠 <웃음> 삘리 충만한 따라이 모습입니다 아..락스타가 너무 네 오, 소울이 충만합니다. 승림 포즈 역시 추가된 거 없고요. 길상 예보가 필요하십니까? 두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. 가볍게 날아보죠. 해보시죠. 가볍게 날아보죠. 해보시죠. 음, 이렇게 추가되었고요. 자, 스프레이는 추가된 게 다이아몬드 퀸 하나.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추가된 게 없습니다. 근데 마지막으로 드디어 한조, 한조는 일주년스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사이버 닌자 굉장히 이번에 괜찮게 나왔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다리가 짧아 보이지? <웃음> 기분 탓인가? 네, 뭐 아무튼 이렇게 추가되었고요. 자, 감정 표현 보죠. 감정 표현 어부 춤. 어부 춤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?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... 이건 뭐지? 어어종뭐 종...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뭔지 승리포즈역 추가된 거 없고요. 나에게 주는 자아 음... 의무래 <웃음> 음성 대사 자두개 추가된 거 한번 들어보죠. 네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. <웃음> 이거 한쪽 코페스들이 하는 말이 아닌가요? 니 판단은 오류가 있다 면서나 한쪽 할거임 이러면서 이제 쓰면 되는 그런 대사가 가스, 같습니다 마땅히 그래야지 네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마땅히 그래야지 음, 자 이렇게 추가되었고요자 킹? 킹? 어 역시 킹이 추가되었네요 자 할라이터는 추가된거 없고요네아 무기함 무기잠까볼까? 자 이번이 있다 후기는 뭐 뭐볼거없습니까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